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특히 그 저기 거기 먼 곳에서 오신 그 우리 소장님 보고 노벨상 타야 된다고 하셨던 분 아, 그분 있잖아요. 그분 그 얘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볼까요? 예. 근데 이 양반도 구강 상태가 저보다 더 심각해요. 음. 완전히 닳고 막해갖고 무슨 그화산분화구처럼 그 생겼어요. 양반도 좀 더 늙기 전에 저와 같은 리모델링 을 한번 하는 게 좋긴 할것 같은데 사실 네. 그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음. 근데, 그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고 그리고 그게 마찬가지인 게그 네. 이도 막 당장 아프고 막 이렇게 네. 못씹고막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잘안 하잖아요. 그리고 전체를손본다는게 사실 맞아요. 그런 걸 권해준 치과도 없었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음. 어떤 혁명적 의식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내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솔개 프로젝트, 음. 솔개가 30년을 아. 살고 부리도 음. 빼고 음. 이 발톱도 빼고 털도 다 갈기 위해서 음. 6개월 동안을 한 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음. 인고의 세월을 다시 새로 운도단한 부류와 새로운 발톱을 갖고 앞으로 또 30년 40년을 더 산다고 하는 그런 솔계의 우화가 있잖아요 음. 또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했던 건데 음. 어,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수십 년을 앞으로 계속 이거 치아에 신경쓰면서 살 생각해보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쪼개지고 깨지고 썩고 음. 빼고 인프라인데 음. 근데 그거 한번 해놓으면 평생 괜찮다 음. 얼마나 투자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해보니까 어. 그런 생각들은 또어 그러네요 맞아요 음. 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음. 막상 본인 일이 닥치면 어쩔지 모르죠. 음. 어쨌건 이분은 음. 되게 전국적인 활동을 하시는 되게 바쁘신 분이더라고요. 네네. 네 어, 인터넷을 어떻게 우연히 음. 보시고 신청을 해갖고 오셨는데 음. 재밌는 거는 사모님이 모시고 왔다면서요? 네 이분이 음. 예전에 운동을 하셔갖고 무도선수였대요. 음. 아 그래가지고 정말. 힘도 엄청 세고 음. 잘 이제 이렇게 또 사모님을 또 엄청 또잘 대해주시는데 음. 사모님은 이분을 거의 초등학생 대하듯이 음. 너다 일일이 챙겨주는 거야 이게 서로 두 분의 사랑이 참 깊구나 <웃음> 음. 하는 걸 그냥 음. 느껴지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네. 예. 둘이 항상 같이 다니시고 음. 항상 상의하고 음.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음. 지난번에 상담 오셨던 분은.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 음. 그냥 야 뭐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내가 규만부터 할게. 너무 안쓰러워. 이런 참 사람이 아유. 있는가 하면 음. 이렇게, 아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도 음. 녹음해보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현명한 그냥, 아내를 두신 거죠 그냥 아내가 들을 때는 심각하다고 생각했지만 음. 남편은 에이 내가 무슨 그 그정, 정도는 아니야, 뭐, 이런. 그런데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까, 이야, 어, 이거, 부, 갑자기 불안이 확온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숨 쉰다고? 음.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음. 그래서 이제 멀리, 여기서 두 시간이나 음. 차를 운전해갖고 오셔가지고, 음. 이제 상담을 하고는, 음. 내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숨을 쉬는데, 음. 아니 보니까 뭐그 플라스틱 쪼가리 같은 거 하나 음. 껴가지고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심을 음. 지울 수가 없죠 사실 처음 음. 보는 사람은 음. 하지만 저의 얼굴이 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으잖아요 <웃음> 빛만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웃음> 네, 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청풍 소장님 믿고 홍 실장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라고 이제 하셨죠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코골의 소리는 거의 뭐 90% 그 정도 다 음. 사라졌고, 무엇 뭐 없는 건 당연하고, 음. 그리고 몸 컨디션이 아침에 일어날 때막푹 하고, 머리가 그냥 띵 하고, 술 마신 날에 더 심하고, 음. 한 여러 가지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분이 상쾌하지 않았었는데, 이거하고는 이제 막 가벼운 몸이 되니까, 정말, 야, 좋다. 진작에 할 걸. 근데 뭐, 진작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절하는 법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음. 조절하는 법을 다시 한번 배워야겠다고 아 이제 다시 운전해가고 셨나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냥 허리를 그렇게 숙여서 그러니까 너무 하시니까. 고마우신 분들이었어요 그분은 아, 원인이 뭐였어요? 나이가 아 근육이 전지60 정도 음. 이제 되셨으니까 그리고 음. 치아가 음. 저보다 더 많이 달았어요 음. 그리고 구강이 이렇게 삐틀비틀 좁아요 음. 음. 왜 상대적으로 커요 그 혀가 커요 음. 혀예요 결국은 음. 가지고 뭐 군살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이에 비해서 젊으신데도 이건 뭐 구조적으로 그생기고 어떻게 해? 그러게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찬사를 하고 가셨죠. 그러게요. 청승 소장님. 노벨상 가야 됩니다. 노벨상은 뭐이 <웃음> 정도가 노벨상 받았으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웃음> 네. 네. 그처럼 이 고객이 새로운 삶을 보면은 일상이 바뀐 거죠 시골에 사시면서 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잖아요 음, 음. 근데 그게 되게 힘들었대요 음. 근데 지금은 그냥 거뜬하게 일어나서 음. 새벽 활동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다고 음. 하시면서 음. 되게 감사하신 네네. 말씀을 하신 음. 분입니다 음. 네 참, 이런 게 보람이에요 보람 음. 그렇 <웃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